<웃음> 나 내일 목욕탕 갈 거야. 아아아아아아 아. 내일 목욕탕 가서 때 밀어야 아 맞다. 아나 형리잖아. 씨발 목욕탕 못 가네? 아니 씨발. 아니 씨발. 아니 개 아, 저 생리, 생리, 생 진짜 개 짜증 나네. 씨, 언니, 씨, <웃음> 아, 개 빡치네. 리얼, 아, 아, 진짜 개 빡친다. 리얼, 아, 아개 빡치네. 아, 리얼, 진짜 존나 빡친다. 정약컵 쓰면 수영장 가도 안 샌다던데. 근데 저 컵을 아직 못 쓴. 쓸... 정말 컵 시도해보다가 몇 달이나 실패해가지고 그냥 기저귀 쓰고 있어. 응. 그냥 기저귀 쓰고 있어. 기저귀. 기저귀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애기 기저귀 진짜 개좋아요. 애기 기저귀 쓰셈. 응. 정말, 어, 애기 기저귀만큼 좋은 게 없어. 진짜. 응. 애기 기저귀만큼 좋은 게 없어. 그렇지 그 생미대보다 훨씬 순하고 진짜 냄새 진짜 안 나요 진짜 여러분 그 기저귀를 쓰면은 와 진짜 생미대가 어? 얼마나 화학물질을 존나 개때려 넣었는지를 알수 있다니까 진짜로? 응? 정말 생미대 쓰지 말고 기저귀를 써야돼 애기 기저귀 써봐요 아우! 이분 사연이 정말 눈에 띄네요 응 음. 상담방송 때남 상담했었는데, 헤어지라 했었는데 흥 아무리 그래도 헤어지는 건 오바지 했었는데 솔직하시군 <웃음> 솔직하게 그때 심정을 털어놓고 계시죠? <웃음> 아주 솔직하게 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자세하게 이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왠지 이분이 이런 분이 몇분 있었어요 이런 분이 몇분 있었어가지고 뭔가 상담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제 남충이랑 헤어져라. 이렇게 말할 만한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본인 사연이니까 이게 객관화가 잘안 돼. 본인 생각, 본인 일이니까 객관화가 잘안 돼서 자기 친구 일이기만 해도 친구 진짜 팔도 뜯어, 지어 뜯으면서 야, 미친아. 너 이거 빨리 헤어지라고 이런 새끼 왜 만나냐 이러는데 자기 일이면 그게 객관화가 잘 안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이 그래도 헤어지는 건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솔직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용 메갈댐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뿌듯하네요 어, 뭐야 이거 뭐 타이핑 이런 거뭐 있는 거였어? 뭐야 이거